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빌입니다 오늘은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블러셔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뭔가 여기 광대, 앞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라서 여기에 좀 생계가 없으면 좀 뭐라 해야 되나가 되게 축 처져있는 느낌이라 서볼터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 이제 처음 봤을 때 인상에서 그렇고 일단 첫 번째로 이니스프리 미네랄 피스 요거는 제가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 편해서 들고 다니는 제품인데 이호고요. 순수한 체리 블러썸이에요. 이런 스틱형으로 생긴 타입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뭐 쉐딩 하는거나뭐 하이라이터 할때 이런 제품 스틱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블러셔 제형인데 색깔을 보여드리면 이런 핑크빛 나는 밝은 핑크 색상이에요.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눈 중앙에서 이렇게 광대를 이제 위쪽으로 올려준 다음에 쿠션으로 두들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이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제가 거짓 요새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3CE 페이스 블러시 로즈베이지예요. 이거는 다른 영상 속에서도 많이 등장했을 텐데 바른는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발색도 엄청 잘 되거든요. 약간 붉은빛을 띤 베이지 색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 분홍색이고 얘는 약간 베이지한 느낌 그래서 지금 여기 압축된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이에요.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3C 페이스 블러쉬. 로즈베이지입니다. 로즈베이지.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이 유명한 쉐무라 블러셔 제품이고요. 이거는 M521번이에요.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많이 쓴 제품이고 피치한 색깔인데, 요게 굉장히 발색이 잘 되면서 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압축이 잘된 파우더 제품이라서 요 제품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멜론 팝입니다. 저는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품절된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색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쪽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발색한 거보다는 살짝 조금 더 분홍분홍한 것 같으시죠?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블러셔 요 느낌을 살리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요 블리블리 촉촉 워터쿠션 블러셔입니다. 청순 엔젤라벤더색장이고요요거는 장점이 뭐냐면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런 제품도 들고 다니긴 좋지만 이제 파우치에 잘못 넣고 다니면 이런 가루형으로된게긴 프레스 트 타입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크림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자, 발은 발라볼게요. 이렇게 장난감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게 양 조절을 잘못하시면 너무 많이 발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찍어서 아니면 손등에좀 덜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손등에 먼저 덜어주신 다음에.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붓이 따로 필요 없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휴대용도 좋고요. 자연스러운 블러셔를 찾으신다면 전이 제품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휴대하기도 좋으면서 화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블리블리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무 제품도 굉장히 좋고 제가 잘 쓰는 제품들이에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